<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자 노래를 잘하려면 한국말처럼 뚝뚝 끊어지듯이 부르는게 아니라 마치 영어로 발음하듯이 노래해야 한다는 말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의미로는 소리를 걸어놓고 있어야 된다 혹은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발음을 연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르고 효율적인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거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말보다 영어로 발음하듯이 노래를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이유는 혀뿌리의 위치와 성문 상압, 그리고 비음, 마지막으로 강세를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혀뿌리의 위치입니다. 우선 혀뿌리를 입천장으로 높게 가져가게 되면 그로 인해 구강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짐에 따라 즉 성문상압이 높아짐에 따라 성대는 더욱 잘다치게 되고 진동도 훨씬 효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뿌리를 입천장에 높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그런데 이 혀뿌리의 높이가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높은 거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호입니다 여러분. 분은 보컬 살롱을 보고 계십니다. Hi, my name is Baeko. You are watching the Vocal Salon now. 확실히 한국말은 뚝뚝뚝 끊어지는 반면에 영어는 발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억을 발음할 때도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바로 떼면서 고, 고, 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반면에 영어는 혀뿌리가 입천장에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을 높게 가져간 다음 go go go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처럼 혀뿌리를 높게 가져가는 발음이 아니더라도 즈즈 이런 식으로 소리의 시작인 어택 부분에 압력을 짧은 시간 높게 가져가면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성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건 바로 R입니다. 한국말에서 리을은 영어 L과 닮았습니다. 영어의 L 발음과 한글의 리을 발음은 똑같이 혀의 앞부분을 입천장에 붙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R 발음 같은 경우는 혀를 위, 그리고 뒤, 의 방향에 갖다 놓을 뿐, R, R. 이런 식으로 혀의 앞부분을 입천장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 이상, 나이를 먹고 R 발음을 교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L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learn, learn 이라는 발음, 혹은 R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girl, girl. Girl 이런 발음들은 말 그대로 진짜 헬입니다. 저도 팝송을 잘 부르고 싶어서 영어 발음을 한 1년 정도 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R 발음과 L 발음 때문에 거의 뭐 두세 달 정도는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성 테크닉 중에 이 상호두관을 좁게 만들어주는 링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R 발음입니다. 혀뿌리를 높게 그리고 뒤로 살짝 보내준 R 발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 즉 링을 사용한다. 즉 성문 상압이 높은 상태에서 효율적 으로 성대 접촉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발성 툴 같은 경우도 한글로 발음하듯이 하는 것보다 영어로 발음하듯이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기기기기가 아니라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이런 식으로 뻑뻑뻑뻑뻑뻑이 아니라 뻑뻑뻑뻑뻑뻑 이런 식으로 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가 아니라 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네이런 식으로 맘맘맘맘맘 이 아니라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이런, 이런 식으로 자 어떠세요? 혀뿌리의 위치와 소리의 시작 부분에서 압력을 높게 가져가는 이두 가지 요소가 발성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한글과 영어의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비음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흔히들 비강공명 혹은 비음이라고 말하는 음... 이렇게 눈과 코 사이 지점에 느껴지는 음... 이 진동의 정체는 바로 성대진동입니다. 성대진동이 약할수록 이부분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성대 진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부분의 진동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죠. 영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혀뿌리를 높게 가져가는 것과 소리의 시작 부분에서 압력을 가져가는 그 요소들로 인해 성대 접촉의 효율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 진동이 더욱 강하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음 혹은 비강공명이라고 말하는 음... 이 진동도 훨씬 잘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아 비음은 절대 안 돼. 콧소리는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후드위치에서 생기는 이 비음의 질감은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이 잘 열려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이 진동의 질감은 굉장히 좋은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비음, 콧소리, 비강공명, 용어가 어찌 됐던 간에 성대 진동이 높게 발생할 때 생기는 이 진동의 느낌을 피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강세를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이 컨텐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글 같은 경우 음절 박자 언어이기 때문에 첫 음절을 이런 식으로 강조해 주면서 강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영어 같은 경우는 강세박자 언어라서 단어마다 강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Tomato Water Beef, sky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발음할 때는 높낮이가 별로 생기지 않는 반면 영어로 발음할 때는 음, 음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더라도 한글로 말할 때보다 영어로 말할 때 톤도 높고 키도 높고 심지어 플로우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타게 되는 거죠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발음이 원어민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어, 나이스 투미츄! 하우와즈 유얼데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굉장히 흔하죠. 반대로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발음을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25살이 넘어서야 영어 발음을 교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얼핏 알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음이 있는데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영어 발음을 하기에는 왠지 내 내 몸에는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는 기분이고 왠지 남들이 되게 이상하게 볼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연습하는 게 얼마나 좀 부끄럽고 민망한지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발음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음색이기 때문에 발음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발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